왕자를 골랐는데 어려워지고 싶은 소망이라 제 왕자 같은 생김새랑 합쳐서 그냥 어린 왕자를 모습과 좀 귀여운 모습을 담아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울할지 잘 몰라서 그냥 멍때렸고요 귀여운 모습은 제가 평소에 귀여워서 그래도 왕자 같은 생김새가 닮지 않았나 <웃음> 가사도 거기서 남준이가 또 도와줬어. 먹을 메뉴는 초밥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이 초밥 맛있어 보이는 거? 음,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지금 여태까지 꿈을 꾼것 같다 면 다시 이렇게 아미들 있는 곳에 방이그 잠자고 난 꿈을 꾸고 있었나 보다 썼었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 사실 제가 많이 우울할 때아그 있잖아요 제가 몇달 전에 막 되게 막 무기력, 맨날 무기력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했을 때 지민이를 말리는 사람들의 입장도 너무 잘 알겠고 지민이의 입장도 너무 잘 알겠어서 정말 다음은 쉬어야 낫는다는 걸 정말 3주 동안 고생하면서 느꼈었기 때문에 정말 숨은 고 이렇게 해버리면 은 우리가 가니까다 그걸 하면 어떨까 이래서 뭐 다시 집 가가지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사도 쓰면 뭐 거기서 어 이런 것도 추가해 주면 어떨까 이래서 새로운 거 그냥 다 처음부터 이미 쓴거 있는데 새로운 거 처음부터 뭐 끝까지 써봐 줄수 있냐 뭔가 새로운 방향이 안 나와서 그냥 남준이한테 그냥 새로운 거 그냥 다 처음부터 이미 쓴거 있는데 새로운 거 처음부터 뭐 끝까지 써봐 줄수 있냐 그래서 했는데 거의 통으로 남준이가 써준 게 들어가게 됐고 벌스를 싶은지, 내가 원하는 게 뭔지, 뭐 나는 저 밑바닥에서 나올 수 있을지, 뭐 너는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친구니까 2018년에는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일 모두 다 어느 정도 다 너가 만족할 만큼 이뤘으면 좋겠고 <웃음> 시를 얻어서 굉장히 음악적인 열정도 넘쳐나고 하는데 이유가 된다면 곡서서 형도 하나 주고 더 이렇게 많은 곡들을 써서 때나 지금이나 더 열심히 해야지 어,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빌려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어, 좋은 네,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,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. 아, 쟤는 왜 내가 인터넷만 하면 저렇게 울어대니? 내, 내 목소리가 별로인가? 인생 동화책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, 그냥 전래 동화, 자주 많이 보이는, 음독기, 뭐 음독기. 음떡 하나 주면 잡아먹지. 흥부와 놀부. 네. 흥부와 놀부. 재밌습니다. 심청이, 효녀 심청이. 어, 제가 느낀 바로는 모두 동화를 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. 10시부터, 아, 밤 10시부터 설레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.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